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이영범프로입니다 우리가 볼을 칠때참 많은 동작들을 하죠 근데 그런 동작들이 전부 다 공을 치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지 공을 맞추는데 필수적인 동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스윙 동작을 조금 더 빼는 조금 더 손쉽게 공을 칠수 있는 필수적인 동작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을 칠때 하는 동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체중이동도 있고 하츠리드도 있고 턴도 있고 뭐 레깅도 있고 샬로잉도 있고 뭐 왼쪽 어깨를 닫아놓는 열어놓는 그런 동작들도 참 많죠 자 근데 그런 동작들은 전부 다 추가적인 비거리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성을 위해서 공을 더 눌러치기 위해서 하는 부가적인 동작이에요 필수 동작은 아니라는 얘기예요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 동작을 하면서 필수적인 동작에 방해가 되면서 그 동작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공을 치기 위한 필수 동작은 클럽을 들어 올리는 것, 클럽을 내려주는 것, 클럽을 보내주는 것, 그리고 넘어가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필수 동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클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꼬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꼬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을 돌려서 클럽을 옆으로 보내주는 것. 뭐, 손목의 각도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손목을 꺾어서 클럽을 백스윙 탑까지 보내주는 것. 이때 체중의 위치는 어디여야 된다. 각도는 몇 도여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인 거는 꼬우는 것보다는 돌아서 꺾어서 올려주는 것. 자, 그랬으면 그 다음 동작은 뭐가 있을까요? 올라갔던 클럽을 내려줘야겠죠. 뭐, 팔이 힘을 빼고 허리를 틀면 클럽이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골프를 어느 정도 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정도 모양이 갖춰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작정 허리만 틀면 어떻게 돼요? 클럽은 이렇게 앞쪽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은 잘못 떨어지는 것이겠죠 허리턴은 필수 동작은 아니에요 올라갔던 클럽을 양팔을 이용해서 내려줘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네요 더 좋은 거는 여기까지 내려서 양팔뚝을 돌려서 교차시켜서 보내준다면 릴리스라는 동작이 추가되기 때문에 볼이 조금 더 쉽게 드로우볼로 나오겠죠 허리 턴이 없이도 돌아서 올라간, 높게 위치한 클럽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보내주기만 한다면 알아서 스피드가 붙으면서 높이의무게의 속도가 합쳐지면서 알아서 파워가 붙으면서 지금처럼 공이 나갈 거예요 그럼 굉장히 쉽게 드로우 볼을, 거리도 140m 나갔네요 방금 친게 이렇게 쉽게 나오겠죠 자 이때 뭐 몸을 열어주고 하체를 틀어주고 다 좋아요 다만, 클럽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해주면 전부 다 클럽은 바깥쪽으로 나가요 그럼 전부 다 아웃인 스윙이겠죠 자 찍어 치고 싶어요,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 자 근데 클럽이 떨어지지 않고 체중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치게 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을 박아치겠죠 그럼 이거는 또 잘못된 스윙 방법이겠죠 체중이동도 클럽이 떨어지면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아주 완만한, 전보다 조금 더 가파른, 이상적인 다운블로 앵글을 만들어내면서 공을 조금 더 찍어서 조금 더 눌러서 조금 더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니쉬. 잡아야 돼요. 자, 근데 피니쉬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피니쉬에 집중을 하면서 클럽을 보내기도 전에 몸이 먼저 피니쉬 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클럽은 자연스럽게 내려오다 말고 올라가겠죠. 혹은 이상한 방향으로 지나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잘못된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피니쉬는 마지막에 공을 치기 위한 필수 동작은 돌아서 꺾어 올려서 내려보내고 마지막에 피니쉬까지만 가는 이 동작을 기본적으로 몸에 익힌 상태에서 추가적인 동작 체중이동 레깅 샬로잉뭐 눌러치기 뭐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되게 많겠죠? 체중을 거는 위치 이런 것들 정말 많겠죠 공을 치기 위해서는 체중이동도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돌아서 들었다가 그냥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셋업을 잡고 공을 t 위에 올려놓고 자 똑같아요 돌아 들어서 올려주고 내려서 보내주고 몸을 돌려서 피니시 이렇게만 돼도 기본적인 볼에 대한 컨택은 나오게 돼요 굳이 이거를 뭐 어퍼블로우로 올려 쳐야 돼 여기서 체중을 어떻게 걸어줘야 되고 샤프트의 앵글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본적인 동작만 해주면 돼요. 드라이버의 경우는 아이언과 다르게 클럽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스윙의 차이점을 꼽자면 똑같이 들어서 꺾어서 올리면 되는데 꺾을 때 아이언은 위로 꺾어준다면 드라이버는 옆으로 꺾어준다는 느낌이 들면 돼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옆으로 떨어뜨려서 보내준다는 라 느낌만 들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쉽게 클럽이 지금처럼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면서 보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인사이드에서 들어왔으니까 팔뚝 로테이션, 회전, 혹은 몸의 회전 이렇게 릴리스로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백스윙 몸으로 돌아서 옆으로 꺾고 떨어뜨려주면서 몸으로 회전 이렇게 되면 은 아까는 오른쪽으로 갔던 거긴 몸이 회전을 해주면서 페이스 앵글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공이 중앙으로 가게 되죠 자, 백스윙 돌아주면서 옆으로 꺾어주고 뒤로 떨어지면서 팔뚝으로 회전. 자, 그럼 이번에는 몸은 많이 쓰지 않았지만 팔뚝으로 클럽을 넘겨주기 때문에 아까 오른쪽으로 가던 공이 중앙으로 가게 되죠. 불필요한 동작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도움이 되는 옵션인 동작들이 메인을 이겨서는 절대 안 돼요. 공을 치기 위해서는 필수 동작을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 지금처럼. 필수 동작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때 추가적인 동작. 이렇게 연습을 해주신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공을 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실력이 늘어나갈 수가 있어요 초보적인 동작을 먼저 마스터 해주시고 중급, 상급으로 넘어가셔야 되고 초보적인 동작이 없이 상급 동작, 중급 동작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공은 이상하게 맞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을 칠때 필요한 필수동작 불필요한 동작이 아니라 꼭 해줘야 되는 동작에 대해서만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